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브랜드 그리고 상표를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화면을 열었습니다 어, 브랜드로 여러분들을 알리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저번 시간에 브랜드 뭐 아이덴티티를 갖추기 위해서 캐치프라이즈 라든지 여러분들의 로고 라든지 회사의 브랜드 네임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요즘에 브랜드 상표 등록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화면을 통해서 잠깐 바라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제가 지금 개발 중인 어, 차몰랑 이라고 하는 쇼핑몰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웃음> 사실 차를 모르는 우아한 여사님들 김여사님들을 위한 굉장히 이템들만 좀 취급을 하고 싶어서 이런 그냥 제 취미용 쇼핑몰로 하나를 만든 건데요 이 차몰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어 약간 에피소드로 만, 알려드렸던 부분도 있었지만 차몰랑 보다는 사실은 카모르 파티, 차모르 파티 뭐 아니면은 카몰랑 차몰랑 이 중에서 사실은 고르려고 했어요. 지금 이슈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아모르파티라는 이름에서 좀 따와가지고 사실은 카몰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요 이름이 자동완성 검색어로 자동으로 아모르파티로 자동으로 검색어가 이렇게 치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은 좋지 않겠다 싶어서 차모르파티로 하려고 그랬더 이름이 네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이렇게 또 디자인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아몰랑, 나운전하는거참몰랑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아몰랑 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차몰랑 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요 이름 같은 경우에 제가 브랜드로 등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쓰지 못하도록 약간 저만이 갖는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어 브랜드로 등록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가지고 제가 어라운드랩 이라고 하는 상품을 어 브랜드로 등록을 상표 출원을 했는데요 이 상표 출원을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사실 고민을 하면서 이 도와주는 사이트가 있어 가지고 그 사이트에게 제가 혹시 지금 참몰랑 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등록을 할 건데 유튜브로 촬영을 해도 되냐 그 사이트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이렇게 등록하려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더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 제가 지금 팔려고 하는 상품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지금은 제가 만든 상품은 여기까지지만 이 향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제가 어느 범주까지 제가 이 저작권에 대해 가지고 보호를 할수 있는지 이 상표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그럼 여러분들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허를 낼수 있는 한 표, 한마디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는 쇼핑몰을 하기 때문에 카테고리 설정하는 부분을 다들 아실 건데 카테고리 설정하는 부분이랑 또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어려워 가지고 처음에는 혼자서 셀프로 하다가 우연히 만났던 분의 도움으로 마크인포라 사이트를 알게 됐고 그 마크인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절차대로 진행을 했더니 굉장히 쉽게 상표출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인포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브랜드 등록을 하는 거 상표출환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동차용품 쪽을 판매를 할 거라서 자동차용품 이라는 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봤는데요 자동차용품으로 검색을 했을 때 433만 50 아니군요 아, 433만 3500 20? 아니네. 4,300개가 나오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품이 나오는데, 이 곳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 스마트, 이 지식 쇼핑의 카테고리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봤더니, 처음, 처음에는 전체 상품이 나왔고, 여기 하단에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 보면은 판매처가 묶여져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이 이름이 브랜드의 이름인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탭은 핫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핫딜은 사실 럭키투데이라든지 샌딜이라든지 쇼킹딜이라든지 이런 데 딜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우리랑은 크게 관련성은 없을 것 같고요. 원하는 대로 노출시킬 수 있으니까요. 넘어가서 다음 탭이 바로 브랜드가 나옵니다. PC로는 지금 세 번째 탭으로 나와있지만 실제로 모바일로 확인을 하게 되면 두 번째 탭 아예 브랜드라는 첫 번째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브랜드를 가진 쇼핑몰 상품들이 노출이 훨씬 더잘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포인트인데요. 마찬가지로 아마존에 제가 상품을 등록을 해봤었더니 아마존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의 소유자라는 것을 제가 밝히게 됐을 때 제가 상품을 직접 수정을 할수 있고 제가 상품 페이지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상표 출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찌 보면 은뭐 미등록 그냥 누군가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아이패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아이패드도 누군가 어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아이패드라는 이름을 저작권 이 상표 출원을 해놓지 않았으면 누구나가 아이패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만든 애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 이 아이패드 이름을 사용을 하면서 상품을 더 많이 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상품에 대한 신뢰도도 달라지게 되고 당연히 마켓 플랫폼들은 이신뢰 를 갖고 있는 상품 스토어에게 좀더 가산 점수를 줄수 밖에 없게 되는 포인트인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가 팔수 있는 상품에다가 이름 딱지 하나 붙여 가지고 판매를 한다면 이 상품에 대해 가지고는 어찌 보면 음 믿을 수가 없겠죠. 신뢰도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돈 들여 가지고 상표 등록을 했고 내가 이 브랜드를 정말 잡아갈 거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가 바로 상표 등록증이겠죠. 이런 상표 등록증을 보여줘야지 마켓 플랫폼들도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상품을 아마존에 등록을 했는데 이 상품은 제가 상품 페이지를 등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품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브랜드 이름을 만들었어요 세이프티 도로테이프 라는 이름을 만들었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제가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상표에 대해 상품에 대해 가지고는 상품 페이지를 고객에게 노출을 시킬 순 없다 브랜드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걸로 인식번호가 부여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 자체도 넣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애플의 아이패드를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애플사는 아니죠 저는 아이패드를 판매하는게 판매자 일겁니다 그러면 애플이 만들어 놓은 이 상품 페이지를 아마존의 이 상품을 애플이 등록을 했다면 그 상품 페이지를 제가 받아와서 쓸 수는 있지만 수정을 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요소들로 해가지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분들이 상품 판매하실 때에는 상표 출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원피스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원피스 제가 이렇게 원피스를 검색을 했는데 원피스도 마찬가지로 보면 브랜드라는 탭이 바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만약에 얘를 모바일 쇼핑몰로 접속을 이렇게 바꿔보게 되면 바로 여기 랩, 플라스틱 아일랜드 등등의 브랜드들이 먼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상품에 따라가지고 브랜드의 등록은 굉장히 중요한 것, 상표출원이 중요하다는 라 부분을 알게 되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참올랑을 제가 지킬 수 있도록 마크인포라는 곳에다가 지금 상표출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마크인포라는 사이트를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웹사이트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굳이 마크인포를 사용을 했던 이유는 지인의 추천도 있었지만 마크인포라는 사이트가 가장 출원비가 저렴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특허청에다가 내 상표를 출원을 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등록을 하는 절차에서 별리사라고 하는 분을 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접 등록할 때는 사실 필요가 없지만 직접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변리사분이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상표 출원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 내용이 있는데요 상표를 출연할 때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마켓 플랫폼이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의 쇼핑몰을 고객에게 적합한 쇼핑몰로 인지를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쇼핑몰이 어느 정도 브랜드로 등록이 되고 상표 출연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등록 시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과 이점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궁금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마크 인포 쪽에 제가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어, 일단 상품이 출원을 상표 출원을 했을 때 어, 제가 할수 있는 권리의 행사 부분은 동종 업계의 타인이 못 쓰게 만드는 법적인 나만의 명칭이 된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사용 중지 신청. 만약에 내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가 쓰고 있다라고 하면 당장 전화해가지고 그 이름 내 건데 왜니네가 쓰고 있냐 라고 하는 중지신청을 바로 법적 효력으로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1억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형사 처벌 그리고 피해 보상까지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입을 수 있겠죠 어, 네가 왜 나인 것처럼 자꾸 상표문 등록해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키워드와 해시태그 마케팅 간판 제품 등에 다양하게 이, 상품의, 이 상표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만의 명칭을 타인이 쓰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을 가장 크게 관리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상표 출원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변리사를 통해서 하느냐 제가 어라운드 랩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을 등록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었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카테고리를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좀, 좀 있다가 사이트에다가 제가 등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일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가지고는 출원서를 작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법적 용어들은 다들 어렵잖아요. 그런 용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게첫 번째고 권리범주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차몰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내가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지가 애매하다는 라 거죠. 예를 들어 차몰랑이라는 이름으로 카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카시트를 만들었는데 이 카시트만 내가 권리 행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제가 자동차도 만들어서 팔수 있다면 차몰랑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못 만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권리 행사를 안 해놨어요. 그리고 났는데 차몰랑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차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누군가 차를 차몰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누군가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이름을 빼앗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 부분에 범주,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지정상품, 유사군, 코드가 매년, 매달 개정이 되고 어 개정이 되 있기 때문에 어이변리사분들도 계속해서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면 공부를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식 이 식으로는 사실 조금 어렵다는 라 부분 저도 사실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머리가 뺑글뺑글 돌더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변리사님을 찾게 됐죠 마크인포라고 하는 그리고 출원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차물랑이라는 이름으로 상표출원을 신청을 해놓고 아, 이제 셀프로 했으니까 내가 등록했으니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에서 12개월 정도가 소유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누군가 경쟁사가 생겨가지고 참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품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권리 행사를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하는데 어, 내 이름을 도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찌 보면은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나를 보호할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키워드를 빼앗길 수가 있고 만약에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가 지났는데 제 상표 출연이 중단이 됐어요. 뭐 거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출원 중단이 돼버리면은 제가 권리 행사를 못 하니까 이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게 마케팅해나는 포인트를 다 빼앗길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크인포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장점이 우선 심사제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일반도 사실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돈을 더 내면 될수 있겠죠 근데 이 우선 심사제도로 돈을 더 내서 특허청에 납부를 해가지고 제가 어 신청을 넣었어요 그러면 1에서 2개월 정도로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1, 2개월 단축시켰는데 만약에 거절이 됐어요 그러면 이 돈을 특허 추가 비용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적으 안정적으로 내가 서봉하는 이 비용을 정말 출원이 될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물어봤던 게어 그러면 혼자 했을 때 그냥 반려가 될 확률이 있지 있는 거는 얼마 정도가 되고 마크 인포가 있을 때에는 혹시 몇 퍼센트 의 비율로 어 성사가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원이 안 됐을 때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특허청 통계로는 전체 통계로는 55%가 된다는 게 반려되는 확률이었고 마크인포는 20% 정도가 반려가 된다고 합니다. 반려되는 주로 사유는요. 명칭이 식별력이 없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팔고 있는 게 도로테이프죠. 이 도로테이프라는 이름을 제가 나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록하려고 봤더니 도로라고 하는 것과 테이프라고 하는 이 명사 두 개는 누구나 쓸수 있는 명칭이라고 한다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명하지 않고, 어, 약간 저명하지 않은 명칭, 제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거든요. 이런 명칭, 나를 상표출원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 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경은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또 쓰고 있기 때문에 누가 도용해서 쓸 수, 누구나 많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니까 얘는 사실은 탈락사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거나 유사상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사하지 않고 이 출원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거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서 상표출원을 해야 된다는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마크인포 대표님이 여기에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크인포트 사이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인포트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사이트가 생겼는데요. 저는 이미 아이디가 있어서 로그인을 한 상태이고 어, 제가 여기에 등록할 이름을 여기다가 명칭을 조회를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 참월랑이라고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어, 검색 결과가 없대요. 그러면 저는 이, 이거를 브랜드로 등록을 했을 때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차몰랑이라는 이름으로 상표출원을 해야겠군 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표출원을 할때 간단하게 상표출원 신청하는 것을 이렇게 눌러보면 제가 지금 입력했는 차몰랑이라는 이름으로 간편하게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한 출원 서비스는 일반적인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별리사님 비용이 한 30만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상표 출원하는 비용 대행료만 근데 여기는 국내 최저 비용으로 굉장히 싸다는 거죠 아, 다리로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4만원으로 굉장히 저렴하다는 라 비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입을 해가지고 어 출원 정보를 입력을 해서 접수가 확인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마크인포 직원분이 담당자분이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 어디까지 상품을 판매를 할 거냐 향후에 어디까지 개발을 할 거냐 그러면 이 범주, 네가 지금 입력했는 범주는 여기까지인데 여기 부분은 더 추가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해보면서 어 혹시 반려가 될 수도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도 여쭤볼 수 있고 이 브랜드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소견도 여쭤볼 수 있어서 의견 교류를 할수 있다는 라 포인트가 있습니다 온라인이라서 그냥 신청하고 나면은 뭐 끝나겠지가 아니라 정확한 상담사를 통해서 별리사를 통해가 가지고 제가 등록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마크인포를 이용하는 부분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죠 저도 사실 추천할 내용이 아니면 이렇게 추천하지 않겠죠? 자어 조사 서비스를 등록을 하게 되면 좀더 돈이 들지만 어 정확하게 내가 거절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가지고는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나 염려 되시는 분들 해보시면 좋겠고 저는 뭐 이런건 필요 없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출하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고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저 그림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 해서 저는 문자 상표로 등록을 할 건데요 만약에 모양을 만드신 여러분들 로고가 따로 있으시다라고 하면 도형이든 문자와 포함이 되어 있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하시든 이렇게 메일로 주고 받으셔도 됩니다. 상표명에다가 차몰랑이라고 입력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업, 제품의 업종 정보 부분에다가 지금 제가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는 스토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쓸 거예요. 사실 저도 뭐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중에 운전 교습소를 할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사실 고려하지 않고 제가 최대한 할수 있는 참몰랑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할수 있는 것만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요 어,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브랜드를 알릴 어, 마케팅용 브랜드명입니다 제 운전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유튜브도 참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업종으로 선택을 하는 곳에 와가지고 제가 하단을 내려봤는데 자동차가 여기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아이고 미술이 아니라 자동차를 선택을 했고요 어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자동차 뭘 팔지 뭐 이런 고민을 할수 있거든요 저는 자동차용 부속품 부품 부석품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음, 탈취제 자동차 탈취제도 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용전자제품 자동차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팔 거고 어 여기 있네요. 뭐 HUD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팔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 넣어놓고 이게 좀 애매했어요. 자동차를 내가 도소매하는지 아니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이런 뭐 제품들을 제가 도소매를 하는지 이 말이 좀 애매해서 얘는 선택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동차용 매트는 제가 팔수 있으니까 이건 체크를 하고 음 요렇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이 튜닝샵을 운영하는 사업자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애매해 가지고 요거는 또 빼놓고 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납니다. 다음을 눌러주면 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잠깐만요. 어, 음 제가 여기 출원하는 카테고리를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비용 너무 비싸졌네요. 몇개 빼겠습니다. 관련이 없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 카테고리별로 다 돈을 내야 되네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좀 힘드네요 그러면 제가 딱할수 있는 것만 좀 넓게 범주를 잡을 수 있는 것만 일단은 누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화가 오면 또 이건 상담해 가지고 늘려달라거나 줄여달라거나 얘기할 수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되었습니다 어 결제하는 페이지는 제가 핸드폰으로 앱카드로 결제를 해서 따로 음, 여러분들께 이렇게 화면은 보여드리지 않았고요 어,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출원 신청에 대해 가지고, 어, 진행을 하고 있으니, 확인하는 대로 연락을 해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 담당자분과 통화를 해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상표 권터널사이트 마크 토입니다 어, 상표 등록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자는데, 5분 네. 정도 더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디자인해서 올려놨어요. 아, 보통은 조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더 일반적인가요? 그러면, 제가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때 제품군을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제품군을 어 나중에 뭐 지금 선택했는 게 자동차 부품 쪽?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혹시 차후, 차후에 제가 뭐 탈취제라든지 다른 카테고리를 추가를 할 수,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은 지금 한번 출원을 할때 이런 카테고리까지 다 같이 넣는 게 낫나요? 제가 향후에는 뭐 어, OEM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자동차 매트도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디퓨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좀더 다양한 자동차 이 안쪽에 인테리어를 좀 꾸미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생산을 할 상품에 대한 상표를 조금 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OEM으로 상품을 뭐 어, 사입을 만약에 제가 어딘가에서 해와 가지고 거기에 참몰랑에서 판매하는 어, 뭐 어떤 상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해도 상관은 없나요?